안녕하세요. 비발디파크에 있는 스노펫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멜론이랑 스코니도 같이 갔다 왔어요. 엘리베이터는 강아지가 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강아지가 대기하는 곳이 두 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때 멜론이는 다른 사람이 타지 않아서 그냥 자유롭게 두었어요. 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예쁜 그림도 보실 수 있고요. 방으로 가볼까요? 스코니가 있는 쪽이 방 쪽인데 웰컴 키트도 같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수건도 있고 예쁜 기린도 있습니다. 스토리 오브 소구나라? 라고 쓰여있는 거군요. 서울에 대한 설명이 써있네요. 그리고 예쁜 기린이 있습니다. 저거는 스콘이 줬어요 그리고 저거는 그냥 가방입니다. 수건이 재질이 되게 좋았어요. 부들부들해서 애들 목욕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 스콘이가 침대가 맘에 든가 봐요. 그리고 제모스도 보이네요 방이 전체적으로 조명이 낮아서 아이들한테 좋게 만들어진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쇼파 쪽도 굉장히 낮아서 애들 올라가기 좋은 것 같았어요 수건이랑 물그릇도 잘챙겨져있고요 싱크랑 인덕션도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로 가기 좋겠더라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뭐 사오거나 해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찬장에 그릇이랑 뭐 수저 젓가락 이런 것도 챙겨져 있더라고요 중문이 있어서 배달 받았을 때 뛰쳐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어서 좋은 것같더라고요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조명이 꽤낫습니다 욕실 인테리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수건들도 잘 챙겨져있고 드라이기까지 잘 되어있습니다. 안녕 밖쪽으로는 숲이 있어서 풍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가 방에 대한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